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필명이 궁금 님입니다 궁금 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궁금 님은 교훈 공무원이시고요 또제 강의를 아주 옛날 것부터 다들으셨다고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정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신 흔적들이 막 나옵니다 글을 읽다 보면 되게 깊이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명리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신자 분들. 종교를 믿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사실 이제 조금 갈등을 하시더라고요. 또 죄책감도 좀 가지시는 것 같고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전혀 그럴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자, 음양과 오행은 미신도 아니고 점도 아니고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자, 그런 이치가 우리 인생에도 다 녹아있죠. 단지 그 이치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대개 학문의 관점에서 봐지더라 라는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일단 그 선생님께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사주를 보수로가시면은 교직이 맞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들으셨죠 네 인성이 없는데 왜 교직이 맞을까 어떻게 그런 해석이 나올까 이런 점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십상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십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십성으로서 대략적인 내 에너지에 맞는 진로를 정하기도 합니다. 보통 인성의 경우에 가르치는 일이 맞다. 설명을 잘한다 이런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행적인 특성이 자기의 무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특히 목일간의 경우는 나무가 이제 자라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뭔가 키우는 것을 잘한다. 이제 육경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이죠. 교육은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일간의 경우에 화기가 있는 경우 왜냐하면 이제 나무가 자라려고 하면 빛이 없으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빛이 있는 그런 나무는 굉장히 무성하게 어, 펼쳐지죠. 이제 그런 점에서 목일간의 분들이 교사가 많이 있고요. 특히 옛날에는 훈장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간목일간의 경우 이렇게 병화가 있고 하면요 그리고 또 대학가에서도 대학 교수직으로서도 이 목일간의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병화를 펼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빛을 이렇게 비추어서 길을 안내하고 이런 이제 직업에 많이 종사하고 계십니다. 인성이 있어서 교육자가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오행적 특성으로 자기의 무대가 펼쳐지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검일간이라든지 신검일간이라든지 금일간의 경우에는 좀 금속을 다루는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자동차 공장에 보면은 금일간들이 많이 있고요. 뭐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금속성을 많이 다루는 분들은 금일간의 분들이라는 거죠. 이런 식에 우리가 어떤 무대를 먼저 선정을 할 때는 그 오행으로 무대를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목일간의 병화를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은. 요직생활이잘 맞고 특히 이제 병아는 식신이니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잘 맞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1년 정도 외국에 가서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쓸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현재 그 직장 여건상 1년 정도 외국에 나갈 여건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꼭 나가고 싶긴 한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26 6년, 27년, 세운에 상관이 들어오는데 또, 세운까지 다 보셨네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확인하시는 건가요? 한번 볼게요. 자, 올해가 23년이잖아요, 개명. 5년이 을사, 병호, 정리. 이렇게 이제 상관을 말씀을 하시요 네, 상관이 들어오면 외국에 나갈 수 있, 운이 들어오게 되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또 외국에 못 나가거나 직장의 변화가 없으면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지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외국에 나갈 기회와 또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운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 현재 대운은 갑신 대운에 계십니다 여기 이제 3이 아니오형인데요 40세부터 갑신대운으로 바뀌셨고 현재 43세에 갑신대운에서 어떻게 될까? 어떤 배경일까? 이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지 상황을 보거나 정관을 보면 평관이 굉장히 강하고 편재와평관이 자기 거라고 볼수 있죠 이두 개가 지장관에서 나온 용신이니까 기토와 경금이 자기 재능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와 살, 병간이 살이 되는데, 재와 살이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될 그런 십성입니다. 이두개 만남이 참 위험한 거죠. 엄청 위험하고, 이제 자칫 살이 살아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살이 살아난다는 것은 재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금전의 문제, 재가 돈이니까, 또 살은 직장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사실은, 웬만하게다 걸려 들어오는 게 바로 이렇게 재생살인 경우입니다. 여자의 경우도 그렇고, 남자의 경우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용 중에서 질문하신 것을 하나하나 그냥 바로 설명을 해 드린다면, 둘째 아이를 낳고 몸이 안 좋다. 21년에, 11년이면은 지금 재작년이거든요. 재작년이면 세운이 21년 신축. 이때 아이를 출산하셨는데 이렇게 몸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 해가 상당히 어려운 해입니다. 선생님에게는 병화식신이 굉장히 여기서 상신으로서, 상신이란 이 기운이 없으면 아주 위험해질 때 상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병화가 요 제사를 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엄청 중요한 그런 에너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제사를 막아주는 식신이 상신이라는 거죠 이 식신은 선생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 복은 매우 좋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되고 선생님이 아이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러한 것들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에너지다 라고 볼수 있는데 이 병신합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되게 어려웠을 거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든 시기를 지나 오셨습니다 지금 지나 오셨고 출산 후엔 신장이 안 좋아서 지금 힘드신 거 같아요 그죠 근데 30대부터 이제 몸이 좀안 좋으신 것은 지지에 너무 간살이 강해져서 조금 몸이 힘들었던 것 같고 30대 때 얼목이 들어온 것은 되게 좋은 운이었고 그래서 인덕으로 볼수 있거든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덕을 가지고 있으시고 또 지금 현재 갑신 대운 중에 있는데 갑신 대운도 좋은 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인덕이 있는 그런 사주 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운도 교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나쁜 대운이 아닙니다. 단지 지지로 너무 간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몸이 좀 버텨내기가 힘든 그런 모습은 느껴지고요. 특히 임계, 천간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수가 지금 계속 들어올 때에는 상대적으로 이 식신이 힘을 잃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계속 개운하지 못한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 되면 활발한 에너지를 쓰게 되고요. 선생님이 보신 대로 을사 병호 정리, 이렇게 화기가 들어오면은 이게 모든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원하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계획하고 있던 것들, 지금 뭐잘안 되는 것들, 또 외국에 나가야 될 기회가 내가 쓸수 있는데 지금 잘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게 되고 내년 되면은 나간다고 봐집니다. 내년에는 이제 외국에 나갈 온도 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어, 계획을 내년으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어머니 관계 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사실 이렇게 재성이 여기 평가랑 붙어 있을 때에는 시어머니로부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음. 재성은 시어머니니까요 네. 남편을 낳아주신 분은, 관을 낳아주신 분은 재성이 됐는데, 재성이 시어머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제 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 사실 나쁘게 꼭 해서가 아니라 그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이제 이렇게 서로 파장을 주고 받는데 이제 그때 엄청나게 나한테는 스트레스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이 어떤 에너지 작용이라 해야 될까요? 이게 뭐 의도하든 안하든 그렇게 느껴지고 또 실제로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잘 키우실 수 있고 지금 좀 올해까지는 몸이 힘드실 수가 있으니까 올해까지는 조금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대개 모든 상황들이 바뀌고 그리고 이 본인의 에너지를 이제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들어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그 해외로 나가시는 것도 내년으로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어머니는 좀 저는 이제 분갈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좀 가까이에서 조금 도움을 주고 받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근데 이제 따로 떨어져서 혼자서 하시더라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음, 임수의 편인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어머니가 임수의 편인이면 신호래 임수다 라는 뜻이죠 경검이 전간에 떴거나 경검 신검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은 금기가 강해지면서 더 살이 강해지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건강에도 사실은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같이 기거를 하거나 같이 주고 받을 때 우리는 서로의 에너지를 주고 받기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어 조금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하기를 지금 되게 좋게 쓰고 있는데 화를 가진 분하고의 관계를 지내면 좀 힘을 받습니다 좀더 건강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조금 에너지를 더 받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제이 같이 금기가 강한 분과 계속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살기가 더좀 살아난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딸들은 모두 정화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식복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정화로 나왔죠 하기로 나왔다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는 그냥 서쳐 지나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어,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이 에너지를 가진 자녀들이 출생하잖아요 이러면 서로의 관계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이러면 좋겠죠. 당연히 엄마도 아이를 보며 힘을 얻고 또 이제 아이도 분명히 엄마를 보면 힘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연도 그냥 막, 막무가내로 만나지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이런 에너지 끌어당김에 의해서 인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자면, 아이는 잘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점점, 점점, 점점, 어, 아이 키우는데 좋은 환경으로 펼쳐진다. 그리고 선생님의 건강도 점점 괜찮아지고요. 내년부터는 뭔가 이렇게 좀 개운해지면서 해외로 가시는 것도, 어, 내년으로 정하시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 너무 이제 자세하게 다 적어주셨네요, 선생님 이제 딸이 정하고 또 월지가 각각 식신, 비겁도 많고, 그리고 정인, 또딸 하나는 정인, 재성이 많고, 이렇게 적혀 계시네요. 아이가 이제 재성이 많아도 정인이, 정기격이 정인격이며 바로 엄마랑 굉장히 유대관계가 깊죠. 아이가 정인이고 엄마가 식신을 좋게 쓰는 사람이라면 이제 서로가 찰떡궁합이 되는 거죠. 아이는 엄마만 바라보게 되고 또 나는 식신 또는 상관으로 자녀의 에너지를 이렇게 계속 쓰면서 좋아지게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둘째 딸은 정인이면은 더 엄마를 필요로 하는 그런 구성이고요. 재성이 많은 게 조금 이제 어 교육할 때 신경이 쓰여지는 분위 부분이긴 합니다.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보다 엄마의 선택이 훨씬 좋고요. 첫째는 이제 식신 어 비겁이 많은 식신은 뭐 식신에는 비겁이 많아도 좋죠. 이제 당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데는 조금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식신이 천하태평 무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식신인데 또 비겁이 많으면 친구들 좋아하고 재밌게 노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아주 뭐 삶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복이거든요. 그 자체가 복이고 공부를 뭐 이렇게 아주 열심히 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남들 하는 거다 하고 식신은 그리고 충분히 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해냅니다. 이제, 그렇게 여유있게 키우시는 게 좋겠고요. 뭐래도 예, 정인격인 자녀분에게는 조금 더 관심과 애정을 더 집중해서 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 개 질문 맞으십니다. 많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아는 만큼 많이 해주셨네요. 하여튼 뭐, 제 편이시라고 편이, 이렇게 적어주시니까 저도 힘도 나고 또 선생님이 또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자녀에 대한 팁은, 선생님은 일단 식신이 좋기 때문에, 그 하시는 방향이 다 옳다. 선생님이 하시는 방향이 다 옳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되겠고, 둘째 딸을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정의인 경 그래서, 재성이 많으면 공부하는데 지장을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개입을 하면 또 공부의 방향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만큼은 이제 엄마가 조금, 어, 알아서 이렇게 땡겨가면서, 이제 재성이 많기 때문에 산만해지기 쉬운데 땡겨가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될것 같아. 특히 공부에. 어, 딴것 아니고, 공부에. 이제 정인경 공부를 시켜야만이 자기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식신 비격, 비겁, 어,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고, 잘 살아가고, 또, 대인 관계 좋고, 네, 걱정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녀 문제 지금 다 체크 제가 다 되었죠. 네, 그리고 건강도 좀 나아지실 거고요. 하기가 들어오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대원이쭉 하기로 가기 때문에, 이제 아마 지금 이런 시계를 조금 벗어나면 앞으로는 좀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